안녕하세요. 현재 대구 경매 시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경매 물로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이 공매부터 해서 아파트, 상가, 다가구 주택, 일반적인 근생, 아파트 상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매물까지 그리고 구분 상가까지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은데 요는 이런 경매 자체도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매물들이 경매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뭐 아파트든 상가든 아니면 뭐 일반적인 토지도 경매로 나오는데요.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서 나오는 매물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출이자를 갚지 못한다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으면 되고 하지만 내가 직접 들어가서 살고 있으면서 아파트 이자를 못 내면 그게 연체가 되면서 경매가 되는 것이고 뭐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상가,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마찬가지 월세만 잘 나오면 경매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임대가 안 된다는 거죠. 임대가 안 된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현재 뭐 아파트 투자, 상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매로 나오는 매물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그만큼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건데 그 이자가 맨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지만 경기가 악화되면서 결국은 임대사업이 되지 않거나 아파트 상가가 나가지 않거나 오피스텔 임대가 되지 않거나 방향한 이유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사업이 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그 지역에 뭐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그렇다면 일단 아파트가 저렴하다, 뭐 상가 건물이 저렴하다를 떠나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공급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외지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면 경매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대구가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리고 거품이 많이 있었던 건 기본적으로 아는 사실이지만 은 거품이 있든 말았든 간에 월 이자만 잘 내고 있다면 이렇게 경매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아파트가 하락한다 폭락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경매에 매물들이 쏟아진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이고 그리고 공매로 나오는 매물들도 마찬가지 아파트 시행사에서 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구입했다가 의자를 그 내지 못하고 대출을 갚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매, 공매가 발생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발생이 되더라도 경매 낙찰률이 실질적으로 예전에는 경매에 나와도 바로바로 바로 낙찰이 잘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유찰되는 경우도 잘 없었고 그리고 뭐 근린생활 세설라든 아니면 상가건물이든 대도로변의 빌딩이든 이런 모든 매물들 자체가 일반적으로 거래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거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대구 같은 경우는 없는 돈을 빚내서 막 구입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뭐 아파트를 구입했던 상가를 구입했던 빌딩을 구입했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것 같지만 은 이런 경기 악화가 계속해서 된다면 소규모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영업자분들, 이런 분들 자체도 많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거에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실제 뭐 보시다시피 어, 총 거래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들이 경매로 나온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1억, 2억, 3억, 작은 빌라, 아파트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저한테도 뭐 문의를 한번 하셨던 분들 계시던데 아파트, 상가, 아파트 상가 자체가 지금 뭐 임대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 아파트 상가가 임대가 안 되면 금액을 좀 낮추면 되지 않을까 이런데 아파트 상가에 들어오는 임대인들은 사실 임대폭이 좀 많이 작습니다. 아파트 상가가 최대 수가 1000세대든 500세대든 300세대든 그 아파트를 보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나마 대도로변에 상권이 어느 정도 자리잡아져 있는 아파트라면은 물론 아파트 상가 임대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은 실제 우리 아파트 분양 가격이 뭐 6억 치기를 한다지만은 아파트 상가 분양 가격도 저렴하지가 않습니다. 뭐 3, 4억 5억 6억 7억 7, 8억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두개세 개씩 받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고 이런 뭐 상담도 하신 분들 계시던데 요는 그런 6억 5억짜리의 상가를 임대료를 놓으려면 적어도 대출을 받아서 구입했기 때문에 과연 얼마에 임대를 료 놔야 되느냐 최소 100만원, 200만원 이상의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 시점에 그렇게 임대료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세입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실로 있고 내가 생돈을 물어가면서 이자를 해야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중가금을 뭐 내야 되는 중도금 이자가 있지만 은 상가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잔금을 치고 나면 은월 이자가 계속해서 나가는데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은 계속해서 생돈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은 관계가 없지만 은 여유가 없는 분들은 빌리는 것에서도 한계가 돼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대출 자체도 많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매로 뭐내 보내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뭐유수도 제가 올려 드리지만은 고의적으로 아 파트 부도를 내서 경매로 진행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워낙 뭐 쉽게 쉽게 구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고 다가구 주택 마찬가지 권리 분석을 해보지 않고 생각없이 전세 계약을 했는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의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직거래로 계약을 했다가 손해를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 곳을 가리킨다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실제 아파트 폭락의 시간들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부동산 하락 시점에 경기 하락까지 동반돼서동반돼서 실제 뭐 외고 자체 경제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죠. 자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들어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경매가 시작되는 시점에 아파트 가격과 실제 현재 아파트 가격이 현지로 가격이 틀립니다. 경매 자체의 시작가와 경매에 지금 현재 경매가 시작되면 그 기간이 2개월에서 뭐 3개월 뭐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사이에 대부분 아파트 가격들이 지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경매 시작가와 현재 경매를 받아야 되는 유찰되는 것들을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유찰되는 이유가 최초의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 금액보다도 그 내려가는 사례들이 많죠 모르는 분들은 뭐 최초 경매 시작과 그리고 뭐 대출 받았는 금액 그리고 뭐 은행에서 감정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아 그럼 이 정도면 은 만하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최초 경매가 시작되고 나서 이게 2개, 2개월에서 3개월 4개월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감정가를 비교를 해서 아이 정도면은 내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경매로 사는 아파트가 실제 일반적으로 급매물로 나오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게 책정돼서 구입을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경매가 유찰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된다. 그리고 경매의 전체 분포도를 보게 되면 어느 한 곳에 몰려있는 곳이 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매가 나오고 있다. 전체적으로 뭐 임대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이 얘기만 듣고 실물로 실제 체감을 얼마나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뭐 부동산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체감을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뭐 수송구라고 별반찬 있는 게 없습니다. 똑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위치. 뭐 상권이 가장 활발한 곳에 아파트를 구입하든 상가 주택을 구입하든 상가를 구입해라. 그리고 상권이 있는 곳에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을 개조해서라도 상가를 또 만들 수 있고 뭐 주택에 내가 살면서 또 상가로 임대를 놓을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상권이 발발하면 결국은 임대 사업은 어느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도 몇 메다 도로가 물었는지도 중요하지만은 상권 상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뭐 예전에 또뭐 어떤 분들이 물어서 얘기도 드렸지만은 역세권은 서울이나 해당되는 거지 대구는 대부분 아시다시피 좀 보수적인 성향이라서 그렇다고 차가 엄청나게 막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가용을 대부분 많이 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자꾸 중점을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역세권이 좋지 않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 있는게 백번 낫습니다 하지만 역세권을 따질 것이냐 상권을 따질 것이냐 몇몇다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을 따질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는 역세권은 마지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상권 도로를 접하고 있는 대도로변의 매물이냐 아니면 이면 도로의 매물이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뭐제 설명이 피부로 와닿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영상을 자꾸 보거나 뭐 뉴스를 보거나 하다 보면 이해가 좀 됩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경매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주의할 사항은 경매가 무조건 저렴한 것은 아니다. 현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는 경매보다 더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매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 금액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경매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급폭탄,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대규모 미달 사태에 시달리는 대구 지역 아파트가 지난달 경매 시장에서 낙찰가율 감정과 대비 매각가 80.3%를 나타냈다. 2012년 9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저가 매수세도 일부 있지만 전국적으로 매수 심리 위축이 심화하는 만큼 낙찰가율 80%선 동계가 초일기라는 관측이다. 19일 부동산 경매 전문업체 지지옵션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지역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0.3%를 나타냈다. 전달 81.5%에 비해 1.2% 낮아졌고 2012년 9월 76.6% 이후 가장 낮은 낙찰가율이다. 대구 아파트 낙찰가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평균 109.2%에 이를 정도였다. 작년 9월 106.1%, 10월 105.5%, 11월 99.7%, 12월 95.1%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3월 85.2%까지 내려갔던 낙찰가율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가 커졌던 4월 91.9%로 반짝 반등했다. 이후 다시 80%대를 이어오다 이제는 80%선도 위협받는 처지다. 대구에선 여러 차례 유찰이 이루어진 물건을 대상으로 저감 매수를 노리는 응찰자가 늘고 있다. 이달 대구 아파트의 평균 응찰자 수는 6.3명으로 전달 6.1명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7월 4.6명과 비교하면 응찰자 수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지난달 대구 달성군 다사업 A아파트 전용면적 76년 감정가 3억 2,900만원의 69%인 2억 2,700만원에 팔렸다. 두 차례 유찰로 최저입찰가가 1억 6,100만원까지 떨어지자 항찰자 20명이 몰렸다. 달서구 월성동 B아파트 전용 8 0 도응찰자 20명이 경매에 참여했다. 이 물건 역시 두번 유찰되면서 최저입찰가 2억 4,400만원과 감정가 4억 9,900만원 의반값 수준으로 떨어지자 매수 희망자들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덕분에 감정가의 67.7%인 3억 3,700여만원에 매각됐다. 서구 중리동의 시아파트 전용 49는 낙찰가율 65.5%인 9,600만원에 팔렸는데 응찰자 수가 15명에 달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있더라도 대구 지역의 낙찰가율 반등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낙찰가율 하락세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낙찰가율은 전월 90.6% 대비 4.7%포인트 하락한 85.9%를 기록했다. 이는 2019년 9월 84.8% 이후 약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도 전달 96.6%보다 2.9%포인트 하락한 93.7%를 나타내며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대구는 공급량이 많아 매매 시장에서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며 감정가가 시세보다 높을 확률이 큰 만큼 눈에 띄게 감정가가 낮은 물건이 아닌 이상은 낙찰가율 하락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내다봤다. 탈가스.